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, 짠! 샤브샤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잘 먹을게요. 네, 많이 드주세요 네. 짜란, 짠, 짠, 짠. 자, 여기요. 숟가락을 네. 좀 넣을까요? 하면 좋게? 거의. 진짜 푸짐하다. 물에 그렇게 오리면 육수가 나와요? 아니, 육수는 처음에 멸치랑 다시마랑 무랑 기타 등등등 해서 우린 기본 육수에다가 이 채소들을 지금 넣어서 끓이고 있습니다. 와 맛있겠다. 고기 이제 풍덩. 네, 네. 여기요. 네, 넣어주세요. 원젓가락 아, 출동해야겠네. 아 출동하세요. 가져오세요. 음. <웃음> 뜨거운지 체크했습니다. 음~~ 고기 같이 먹으니까 어울리는 것같아 약간 음. 단맛이 일 고기를 좀 넣고 어 땀난다 음.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먹고 있지만 죄책감이 덜 드는 느낌이에요 음. 소고좀덜 익은 것 같은데 반 저... 고기요? <웃음> 응 원래 소고기 덜익게 먹는 거 아니에요? 생고기긴 한데 네 육회로도 먹는데요? 그러니까 거기 여보가 거기 앉아있으면 어. 고기를 잘 뒤집어줘야 돼요 어뜨거물 아, 있어요? 물? 응물 없어요 아 뭐야 백세주? 다다 식었어요 다 식었어? 응 이거로 먹고 싶어. 아,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. 사실 이 샤브샤브가 그 채소만 이렇게 사서 다듬어서 하고 육수만 있으면 집에서도 굉장히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고기도 아까 300g인데. 육천원인가 그죠? 음, 저는 가격을안봤는데 아, 안 봤어요? 저 요즘 가격안봐요 <웃음> 어? 부산대요. 네저만수로막다이소에서도만수로막 했어요 맞아 어제. 아까 다이소... 아어제였네요맞아로막 음. 맞아요. <웃음> 아, 좋아. 음. 여보. 네. 백세주 한잔 하세요. 어 네. 짠. 어 진짜 맛있다. 어 근데 여보 이 뭔가 이렇게 맑은 국물에 이런 딱 어울리지 않아요? 아 진짜 잘 어울려. 야 사길 잘했네. 보여달라고 하셔서. 아 술이요? 백세주입니다. 하, 이런 이게, 술 되게 오랜만에 먹어. 뭐. 어 저희 엄청 추억이 담긴 술이에요. 저희가 그저 홍대. 에서 지낼 때, 거기 뭐였지? 국순당에서 운영하는 술집이 있었거든요? 응. 거기서 백세주랑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. 안주도 나름 가성비 되게 좋아가지고 응. 술 한잔 하자 하면은 거기서 좀 많이 마셨었어요. 여기로 침퇴도되요 네. 아, 육수 더 부으시려고요? 네. 네. 음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안 떨어질까? 응. 감사합니다. 홍사운 처음 시작할 때 노래 불러가지... 불러주세요. 음... 샤브샤브 먹어볼까? 아내가 생일이라서 해줬지... <웃음> 그 다음은 어렵다. 오늘은 샤브샤브 냠냠냠 아내가 생일이라고 만들어줬죠. <웃음> 맛있는 샤브샤브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! 홍! 막 이렇게 어... 여보... 이거 홍 되게 찰지잖아요 어, 어, 영상, 본, 저, 영상, <웃음> 영상 보는 느낌이요? 어, 너무 어, 비슷했어요 <웃음> 3주 전부터 샤부샤부 먹고 싶었어요 저 대신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... 아... 소스 찍어서... 짠... 아, 소스를 찍어드리죠? 소스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... 이렇게. 아... 샤부샤부 칼국수 정말 맛있는데 전 샤부샤부 고기도 좋은데 야채 야채 건져 먹는 게 너무 좋아요. 맞아 이 샤부샤부 어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입니다 짠짠짠짠짠 짠짠 어 대박 짠, 짠, 뭐야 이거 짠, 짠, 짠, 짠, 짠, 짠,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, 부 부르면 돼요 잠깐 생일 한번 부를게요 음, 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보의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엄청 불러주세요 <웃음> 자불러주세요아 박수까지 이거 여운이 장난감입니다 <웃음> 여운이 장난감 천데와 고마워요 엄청 앙증맞네 케익이 랩으로 감았어요 아래 아 역시 깔끔 완벽하군요 앙증맞죠 음, 그럼 케이크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어떻게 또 내가 좋아하는 케... 생크림 케익을 사왔네요 음 면 얼마 아닐까요? 음.. 1인분이요? 팔팔 끓여가지고 먹자 우리, 싹 먹자 음. 내일 저녁은 샤부샤부다 아, 추천합니다 샤부샤부 건강한.. 건강하게 배불.. 배채여서 좋은 것 같아요 응 음~~, 음. 이 케이크가 음. 이벽 쪽은 얇은데 안에 이만큼 치즈크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음. 음. 맛이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왜요? 다들 너무 면이 퍼지지 않았는지 걱정하시는 아, 것 같아 한번 먹어봐요 네. 어, 조금 더이거도될것 같아요 저는 이런 굵은 면이 퍼진 게 좋아요 음. 음. 더 익어야될 것 같아요 응 조금 더 익으면 될것 같아요 조금 한번더다줄까응어 근데 어보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응아 맛있다 이거 이게 다 자기가 열심히 끓여준 육수 덕분이에요 응짠 네. 축하해요 고마워요 지리산 샘물님 2,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생일 축하드려요 예 하트 말기 뭐 감사합니다. 어? 지리산 샘물은 근데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지리산? 생수 브랜드는 아니고 여보. 여보. 지리산? 생수 브랜드는 아니고 여보. 여보. 어머. 이거 어떻게 이따가 져지고 가서 먹으려고요? 빨 거예요. <웃음> 근데 팔꿈치에도 묻었어요. 어 진짜? 나 휴지 게 이거 그거 알아 여보? 팔꿈치에 다는 사람 없는 거? 팔 걸? 그게 왜 안다지? 안다. 여보. 안된는데요 샤부샤부가 웬만한 음식들의 수고가 좀 적어요. 요리를 해감해서 먹는 거라서 요리는 안 해도 돼요. 육수만 내면. 재료 준비. 씻는 거 정도만 하면 되니까. 음. 그고 썰고. 오늘 뭔가 좀 잔잔한 방송이었는데 음. 재밌으셨을려나 모르겠네요. 아 그러게요. 오늘 큰 기복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방송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왜안내분 카메라에 안 나와요? 목소리만 출연하고 있습니다. 음. 근데 약간 술 먹으면 짠거 되게 땡기지 않아요? 짠 거랑 다른 음. 거. 음. 음. 알겠습니다. 주짓수 체력 소모가 얼마나 되나요? 그.. 저.. 아! 놀랐어요? <웃음> 일부러 그랬어 아, 그래요?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,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한주또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그리고 오늘도 또 함께 해주신 관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